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은 멀고 날은 어둡고 어느새 저물어가고 아무래도 잠은 안 오고 어느새 멈춰버린 내 꿈들 사이로 마음을 여미는 새벽 돌아오는 길 길은 멀고 날은 어둡고 어느새 차가워진 밤공기 사이로 옷깃을 여미는 전혀 하루는 저물어가고 아무래도 잠은 안 오고 어느새 멈춰버린 내 꿈들 사이로 마음을 여미는 새벽 별 하나 없는 서울의 하늘 아래 익숙한 골목과 낡은 가로등 하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어느 하루 어딘가 어디쯤에 나를 묻어 두었네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드디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볼트 이번에 신제품 이름은 볼트인데 네. 볼트가 볼트 1, 2, 1, 7, 6, 2, 7, 6, 4, 7, 6 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음. 이쪽에 이렇게 전면 패널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이 1, 2, 4 그냥 네. 숫자 1, 2, 4만 붙은 제품들 네. 윗면에 배치되어 있는 이 제품이 바로 네. 1, 7, 6, 2, 7, 6, 4, 7, 6 첫 번째 숫자인 1, 2, 4는 네. 채널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 한 채널, 두 채널, 그 다음 네 채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뒤에 붙은 숫자인 7, 6은 음. 바로 이 유니버셜 오디오가 자랑하는 설마! <웃음> 1, 2, 7, 6 있지 않습니까? <웃음> 1, 2, 7, 6이야? 그 아. 7, 6이야? 그렇죠. 아. 1, 2, 7, 6을 모델링한 페로가 들어가 있다 해서 네. 7, 6자가 붙어서 나온 거예요. 이 볼트 시리즈는 지금 볼트2와 음. 볼트276 네. 이두 가지 모델이 지금 한국에 출시되어 있고요. 음. 176, 뭐 476, 그 다음 1, 4이 뭐 모델들은 아직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한국에 안 나왔어요? 외국에는 나왔어요? 예약 판매 받고 있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야, 유니버셜 오디오의 신제품 볼트를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네. 입문자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 시장이 프로오디오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에요 개싸움지야 <웃음> 요거를 잡는 자가 프로오디오를 제패한다 아우, 많이들 해 먹었어. 그랬어. <웃음> 그렇죠. <웃음> 어. 야, 그런데 음. 유니버셜 오디오가 여기에 뛰어들 줄 몰랐어요, 진짜. 아, 새로 참전했네, 그러고 아, 히어컴스 아, 뉴 챌린저지. 아, 그렇죠. 아. 근데 요번에 저희가 리뷰를 해 보면서 사실 굉장히 진짜 좀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음.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네. 오늘 좀 자세하게 뜯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네.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처음에 사운드 샘플로 들려드렸는데 네. 어,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못해서 <웃음> 이 볼트2와 볼트276에서 네. 가장 눈에 띄는 마이크 프리앰프의 기능은 바로 빈티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봤어요. 봤어요. 어. 빈티지 버튼이 뭐냐면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자랑하는 610? <웃음> u a 6 1 0 튜브 마이크 프리앰프 모델링 회로가 들어있다. 610 설명을 드리면 프리 질감이 크림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매끈한 느낌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크리미한 마이크 네. 프리앰프로 유명하고 네. 그래서 자사의 그 UAD 라던가 아폴로 시리즈를 사면 항상 그 UAD 610 프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티저에도 많이 나오고 <웃음> <웃음> <웃음> 너무 큰거아 그렇죠 원래 콘솔이었잖아요 <웃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610 프리 굉장히 또 스테디셀러였고 네, 좋은 맞습니다. 마이크 프리인데 네. 그 마이크 프리의 질감을 여기에서 살짝 느껴볼 수 있다. 음, 음. 안 써도 되는 거야 6 1 0 살지. <웃음> <사야지. 웃음> 돈이 된다면서 살지. <사야지. 웃음> 그러면 6 1 0이랑 예를 사면 되는 거야? 다다익선 아닙니까? 아그렇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음. 볼트 276에서는 음. 당연히 빈티지 버튼. 네. 610의 모델링 회로인 네. 빈티지 버튼이 있구요 네. 그 다음에 76 컴프레서 버튼이 있죠 예. 76 컴프레서를 네. 딱 키면 네. 1276의 향기를 네. 느낄 수 있다 아 그러네 심지어 유니버셜에 610이랑 76이랑 같이 되어있는 하드웨어도 있어 6176아 어, 그치 그렇지 <웃음> 아, 유니버셜 오디오의 자랑이에요 <웃음> 볼트2에는 마이크 프리 입력 단자 두개 있구요 네.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 두개 있고 네. 그것도 특이하게 아 요새 보기 드문 미디 단자가 있죠 <웃음> 야 이거 케이블 구하는 게더 힘들겠다 어, 왜 있는 거지? <웃음> 이것도 레트로야? 그리고 USB-C 단자 버스 네. 파워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네. 5V DC 단자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 네. 패키지에 <웃음> DC-2 USB 단자가 달려있죠 <웃음> 야! 용 쓴다! 유니버셜! 스마트폰 충전계에 별도 전원을 연결해라 네. 아니 뭐 전원이 분리되면 좋은 거지 아, 좋지, 좋지. 네. 악기 입력은 인스트 버튼을 통해서 네. 받으시면 되고 게인 노브 이렇게 조절하시면 음. 되고 음. 48 팬텀파워, 그 다음에 네. 다이렉트 다이렉트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그 아, 다음에 모니터 볼륨, 헤드폰 볼륨 네. 그리고 276은 이 노브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네. 이제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조작감이 좋은 측면이 네. 있다고 라 네. 보는데 기능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다만 76 컴프레서 버튼이 있는데 음. 이 컴프레서 버튼은 보컬, 기타, 이스트 오프 이렇게 네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트를 놓고 봤을 때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드가 붙어 있으니까 아 우드사이드 패널 아, <웃음> 아 그렇지 <웃음> 이게 사실 큰 믹서를 축소해 놓은 거 같거나 아니면 큐믹서 굉장히 레트로한 디자인이고 네. 어, 저는 이제 유니버셜 오디오가 네. 이런 흐름을 좀 되게 잘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여기 디자인팀 일 잘해 홈레코딩에서 더한 발짝 나가서 모바일 레코딩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데스크화됐죠 네. 이 데스크 안에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네. 뭐 노트북 하나에 인터페이스 하나 헤드폰 음, 하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장비 음악적 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데스크테리어의 일부란 말이에요 <웃음> 인테리어의 일부가 됐군요 그렇죠 왜냐면 네. 데스크테리어라는 거는 네. 이 책상 앞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음. 이 책상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이 하나라도 더 놓여 있느냐 안 놓여 있느냐는 음, 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인터페이스도 못생기면 안돼 아니 그건 당연하죠 어, 장비도 마찬가지야 큰 장비도 어,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잘 이해한 음. 디자인이 아니었나 디자인이 좋다 특히 이제 276 음.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볼트2 같은 경우는 모니터 스탠드 음. 요런데 밑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죠 그거 모니터 스피커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모니터 스피커 밑에는 큰일 어, 납니다 <웃음> 어 이거 화면 화면 있잖아 모니터 어, 어. 그럼 이제 사운드 얘기로 넘어가면서 네. 저희가 빈티지 버튼과 네. 76버튼 오늘의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 볼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네. 이 빈티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두툼해지고 앞으로 뛰고죠 앞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응. 듯한 네. 느낌을 받죠 네. 이거 사실 EQ 걸면 돼 그치 EQ <웃음> 걸면 다돼 하모닉 디스토션 좀 걸면 돼 그치 근데 버튼 하나로 그걸 그냥 아... 녹일 수 있다는 거 그렇지. 또,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언제 뭐 EQ하고 그러고 있겠어? EQ 또쓸 줄도 잘모르겠 아, 그렇지. <웃음> 네. 특히, 음. 여기에 EQ가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오, 큰일 나. 큰일 <웃음> 나. <웃음> 아, 그 녹음... <웃음> <웃음> 전문 용어입니다. <웃음> <웃음> 마찬가지로 칠류 <웃음> 컴프레서 여기에 컴프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유 클라, 클라, 클라 이게 막 어택 릴리즈 막 어, 안돼 안돼 막... 안돼 안돼 어차피 안 만질 거잖아. <웃음> 아, 그렇죠 머리 아픕니다. 어. 네. 똑딱이로 그냥 네. 프리셋트를 선택만 해서 된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빈티지 버튼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음, 보고 음. 그 다음에 76 컴프레서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컬, 기타, 페스트 오프 음. 이네 가지 프리셋을 지원하는데요 네, 네 가지라기보다는 세 가지예요 오프는 끈 음. 거니까 아, 그죠. <웃음> 자 그렇죠. 첫 번째 보컬 같은 경우는 그냥 목소리에 거시면 되고요 네. 기타는 당연히 기타 칠때 음. 사용하시면 음. 됩니다 네. 보컬이나 지금 기타 같은 경우도 걸어봤을 때 네. 굉장히 좀 순수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내추럴하고 음. 네. 아마 그런 레시오나 이런 것들을 음. 조금 낮게 설정된 그런 세팅이 아닐까 음. 그렇죠 레시오가 높은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트 버튼 원래 1176 컴프레서가 굉장히 빠른 어택이죠 최강이지, 빠른 걸로. 그래서, 이거, 패스트는 아마 타악기나, 음, 아니면 아주 다이나믹 큰 보컬이 거나 아, 막 내지르는 보컬들. 어, 갑자기 으아! <웃음> 뭐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이아고 이런 어, 이거를 보컬로 쓰면 아마 살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거예요 네. 급격한 다이나믹이 있는 보컬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음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컴프레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컴프레서 누르는거죠 한마디로 압축기다 압축기 그럼 왜 압축을 하는거죠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음원이나 아니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들을 때좀 편하게 들으려면 소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비슷해야죠 예. 네. 아.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들은 다 컴프레서로 꽉 눌려져 있는 보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후보정을 굉장히 네. 다양하고 좀 복잡한 과정들을 많이 거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게 된 사운드를 여러분이 네. 듣고 있는 건데 네. 보컬 같은 경우는 삽이 딱 가면 네. 갑자기 이제 막 감정 폭발하고 막 네. 그러면은 와 네. 이렇게 들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볼륨 편차를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음. 앞에 목소리에 맞추면 뒤가 완전히 찢어지고 커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웃음> 뒷부분 볼륨에 맞춰서 하면 앞부분에 뭐라고 하는지 모를거예요 저희가 그거 다 맞춰드리고 있는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 열심히 막 맞추고 있는건데 <웃음> 네. 그 차이를 녹음할 때 어느정도 살짝 일정하게 맞출 수 있으면 훨씬 더 후보정이가 편해집니다 나중에 결과물 때깔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할 때 그런 다이나믹의 편차 즉 네. 볼륨의 편차들을 조금 줄이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게 컴프레서 즉 압축기에요 볼륨이 큰거를 조금 눌러 눌러서 네. 작은 볼륨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컴프레서가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어, 엔지니어 빠이 녹음밥 십 수년 먹은 사람들도 음, 음. 컴프레서는 진짜 어렵다. 양날의 검이다. 맞습니다. 어, 이거 초심자가 함부로 달았다가 녹음 x <웃음> <찌개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전문 용어예요. 레코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코딩을 망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해요. <웃음> 저희가 음. 이 컴프레서로 이미 꽉 눌려버려서 손상된 소리들은 음. 네. 다시 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죠그렇 때문에 초심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인데 음. 그거를 그냥 약간 노멀하게 음. 최대한 실패가 없는 그런 평균치 음. 프리셋트를 가지고 버튼 하나로 틱틱 조작할 수 있다는 라 거는 정말 대단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입문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컴레서를왜 써?를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실제 녹음실에서는 항상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운드 샘플 녹음할 때도 보셨겠지만, 네. 제가 노래를 하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네. 버튼 이렇게 툭툭 눌러가지고 모드를 전환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조작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편해요. 그냥 초심자분들도 내가 노래 녹음을 하거나 기타 녹음을 하거나 할때 버튼들을 눌렀다 뺐다 해보시면서, 어,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가시기 굉장히 편할 거다 저는 이제 볼트 시리즈 리뷰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네. 스마트폰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카메라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고 치면 음음. 카메라에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잖아요 음음. 그래서 그런 조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음음.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음음. 카메라가 정말 굉장한 카메라가 될수 있지만 음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웃음> 아무리 막 비싼 막카메라들 이렇게 줘봐야 어, 로지텍 웹캠만도 못해요 <웃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아이폰이 최고의 카메라거든요. 음음. 저 같은 똥손들이 못하는 그런 정밀한 프로세싱들을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 저는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음음. 엔지니어들이나 음. 혹은 중급 유저 이상인 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양한 파라메터들 네.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내가 음. 어, 좀더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막 만져보고 막 네.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초심자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쵸 독이죠 <웃음> 그래서 그냥 버튼 하나로 툭툭 눌러가면서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필터 입히듯이 네. 뭔가 효과를 입힐 수 있다는 라 거는 음. 와,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헤드폰 앰프부 상당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비싼 인터페이스도 헤드폰 앰프에는 투자 잘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계 자체에서 헤드폰 앰프에 확실히 조금 투자가 되어 있구나 라는 네.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이집 안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그런 베드룸 프로듀서들이나 아니면 이제 작곡에 입문하는 입문자분들한테 네. 굉장히 초점이 잘 맞춰져 있구나.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스피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룸 튜닝해가면서 음악 작업하시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음. 보통은 이제 책상 위에서 뭐 노트북과 네. 모오 인터페이스, 뭐 미니 건반 음. 그 다음에 헤드폰. 요 정도로 작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그런 좋은 기능들에 비하면 디에이단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음, 헤드폰 앰프에 몰빵했다 디에가 <웃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음. 다른 기능에 비해서 음. 예 조금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유니버셜 오디오의 신제품 보급기죠 그렇죠 보급기 음. 라인업인 볼트2와 볼트276 되게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컨셉도 그렇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컨셉이 확실하네요 이 상위 모델인 아폴로에서 음음. 기능을 빼고 나온 거냐 라고 하면 좀 달라 컨셉 자체가 달라 확실히 아폴로나 이제 UAD 쪽으로 넘어가시는 음. 분들은 작업해야 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재료와 네. 더 많은 환경들이 필요하다 음음. 이런 분들한테 적당한 거고요 네. 이 볼트2와 볼트276 같은 경우는 나 그냥 되게 편하게 작업하고 싶어. 음, 음, 음. 나 그냥 간편하게 이 음악을 그냥 만들고 싶어. 네. 이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어 있다고 라 보여지죠. 볼트2 같은 경우는 지금 준 25만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볼트276 같은 경우는 준 40만 원. 형님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거 많은데? 뭘 선택을 해? 입문자로 <웃음> 돌아가요. 아 돌아간다. 어. 뭐 집에서 쓴다거나. 집에서 뭘 써. 아일안 하지? <웃음> 아니, 집에서 일하면 안 되지. 야 집에서 먹고 노는 거야. 어, 음악 좀해어 됐어 돌아가면 <웃음> 나는 얘를 사지 않을까 어 왜요? 일단은 컴프가 뭔지 모를 테니까 <웃음> 아. <웃음> 근데 여러분 보컬 녹음 할때 컴프는 중요합니다 절차는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는 네. 볼트2 네 그쵸 렇 절차는 보고 계셨다면 음, 음. 276네 왜냐면 녹음할 때 컴프 있고 없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라도 네. 어, 15만원 차이라면 음, 음, 음. 컴프레서가 있는 그 다음에 음. 이 컴프레서의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음, 음. 그럴싸한 스마트폰 필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웃음> 그래서 저는 되게 강추할 수 있는 <웃음> 네. 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네. 저라면 이제 276을 좀 추천할 것 같다 네.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오 형! 왜? 컴포 먹는 게 괜찮아? 멀쩡해. 아 진짜? 와, <웃음> 오 그럴싸한데? 이절앞 부분이 컴포 안 먹고 있다가 뒤에부터 이제 음. 사비까지 계속 먹어요. 들어가요? 레시오가 되게 뭐야 낮은가 보다. 깨소스하지. 음, 소스네. 어 나쁘지 않아. 응응. 괜찮대. 나 이걸로 그냥 누움할까 <웃음> 그걸로 영업할라고? 아, 집에 가서 이걸로 그냥 녹음하면 될것 같은데 편하잖아. 아, 그걸로? 어. 그너뭐곡 작업한다는 제 거? 제 이곡인데. 어. 어차피 보컬만 녹음하면 되는데 그냥 이걸로 할까? 괜찮은데? 비싼 걸안고 거라... <웃음> 원래 라면 먹고 싶고 달고나 먹고 싶고 그런 거야요 그리고 그래도 맛있어. <웃음> 야, 야 비싼 장비 다 놔두고. <웃음> 또 비싼 장비 잘안 받아요. <웃음> <웃음> 아, 그럼 그렇게. 해. 혼자서 막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어. 신경쓰게 많아가지고 녹음하기 되게 힘들어 아그렇게나지어 어, 그냥 눌러놓고 그냥 간다 싶으면은 이게 음. 좀 편하긴 편해 그냥 뮤지션들이 편하게 쓰기엔 되게 좋겠다 아무 생각없이 딱 눌러놓고 가면 되니까 나처럼 노래 이제 잘못하는 애들은 비싼걸로 잘 다듬어도 이거 이상 잘 안나와 아 그러고 <웃음> 외장커프 쓰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딱꼭 눌러놓고 음. 그냥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음. 방송하기도 좋겠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꽤괜찮아 어.